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자취 중인 자취 5년차 직장인이고요. 일상을 기록해서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 일상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식주 중에 다 중요하지만 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리하고 먹는 거를 사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도 좋아하는데 배달 음식을 뭐 주문해서 먹기보다는 제 자취방에서 소소하게 요리해서 먹는 걸더 좋아하고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저를 위해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갈하게 예쁘게 차려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리를 뭐 능숙하게 엄청 잘하는 편은 절대 아니고요. 자취 횟수가 늘어갈수록 제 요리 실력도 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정말 요리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 제 유튜브 채널의 주된 콘텐츠 는 일상 브이로그인데 진짜 한 편만 보셔도 아이 사람 진짜 자취방에서 먹기만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만큼 요리와 음식은 제 일상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헬로 네이처는 이번 기회에 처음 이용해보게 됐는데 첫 인상이 아주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형마트나 동네마트에서 주로 장을 봐왔거든요. 항상 가는 마트에서 항상 사는 것들만 사서 비슷비슷한 음식들을 해먹다 보니까 먹는 저 스스로도 질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시고 식상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식재료들, 새로운 음식들이 정말 정말 고팠어요. 헬로네이처에는 제가 가던 마트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새로운 식품들이 많아서 구경하고 장바구니 담는 데만 진짜 막몇 시간이 걸렸어요. 상품 구경하는데 머릿속에 막 레시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로 이거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러면서 레시피들이 막 생소다 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가격도 비교하고 상품 후기도 이제 챙기면서 장바구니 채우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헬로네이처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카테고리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실천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쉽게 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이제 실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장바구니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비건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소분되어 있는 신선 제품들도 많았고요. 배송 받고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품들, 냉동식품들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는데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헬로네이처에는 유명 팝업스토어가 많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채우면서 아 여기 거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했는데 하면서 장바구니에 막 담았어요. 제가 주문한 식재료들이랑 다른 지역의 유명 맛집 음식들을 한 택배 박스에 같이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만족스러웠어요 헬로네이처에는 제가 원하던 신선하고 새로운 식재료들이 많아서 쇼핑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좋았고요. 헬로네이처의 슬로건이 맛있는 탐험인데 헬로네이처 슬로건 그대로 헬로네이처에서 맛있는 탐험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마트에 직접 장을 보러 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집순이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입을 받기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출근 후에 불필요한 외출은 되도록 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취방 이불 속에서 진짜 터치 한 번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편했거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어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담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장을 받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선동 맛집 창화당 떡볶이랑 모든만두 세트 두 가지 구입해봤는데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분식집에서 먹는 그런 맛의 떡볶이를 집에서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은근히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직접 만들어 먹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세트를 구입해봤어요. 제가 갈치랑 고등어 뭐 이런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갈치 한 팩을 사봤어요. 밀가 묻혀가지고 깔치구이 해먹을 거예요. 아워 베이커리에 빨미카레랑 더티초코랑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헬로네이처에 아워베이커리가 입점에 있어서 제가 주문한 식재료들이랑 같이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못 가보고 못 먹어본 하플이어서 아워베이커리 빵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서울까지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짜먹는 명란 사봤어요. 제가 젓갈을 진짜 좋아하는데 젓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젓갈이 명란젓이거든요. 구경하는데 짜먹는 명란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봤습니다. 너무 귀엽다. 케찹처럼 튜브에 담겨 있어가지고 짜 먹기 진짜 편해 보여요. 밥 먹을 때 짜가지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튜브 명란젓에 이어서 그냥 명란젓도 샀거든요. 이거를 제가 마트에서 잘못 사가지고 양념 된 명란젓을 샀어요 그래서 깨끗한 오리지널 명란젓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참기름 뿌리고 땡초 썰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양념을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제오리 슬라이스를 하나 샀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저녁으로 훈제오리 부추볶음을 해줬는데 진짜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훈제오리 부추볶음을 해보려고 훈제오리를 사봤습니다.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서 요리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구운 감태인데요. 헬로네이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감태도 팔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감태를 마침 팔고 있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저는 감태로 계란말이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제가 나물무침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시금치 무쳐가지고 시금치 나물 해보려고 시금치도 샀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훈제우리 부추볶음 만들려고 부추도 같이 샀어요. 파가 들어간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타에 파 넣어 먹으려고 실파도 한단 샀어요.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만들어 보려고 아보카도도 하나 샀습니다. 그린키위랑 골드키위는 먹어봤는데 레드키위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헬로네이처 레드키위를 팔고 있어서 레드키위 한 팩을 담아봤어요. 저희 동네 마트에서는 샤인머스켓을안 팔아서 샤인머스켓 사려면 백화점 마트 가야 되고 그랬는데 헬로네이처에 샤인 머스켓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인 머스켓 담았어요. 애껴가지고 두고두고 두고 먹을 거예요. 카페 진정성의 얼그레이 블렌딩 밀크티입니다. 빵이랑 같이 먹으려고 한번 사봤어요. 포비의 플레인 베이글이고요. 요거는 블루베리 러버 베이글이고요. 이거는 딥 초콜릿 베이글이에요. 빵 모니 하려고 낱개로 3개를 사봤습니다. 요거는 비건 단호박 식빵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스파게티 면도 마침 떨어지고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한번 사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테이블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끼리> 잠깐 <끼리> 씩네마리네마리 <끼리> 대답하세요 저.. <끼리> 이소호 영주는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